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나름 나름 빅3라고 할수 있는 달빛조각사 리니지 2m v4 뭐모바일에는 어쩌네 하지만 다른건 다 배제해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큰 이슈가 되고 여러가지 의미로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 게임들인데요 이 빅3중 달빛조각사가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리니지, 바람의 나라, 아케이지를 개발한 송재경 사단이 제작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대한 기대를 하였는데요 혹시나가 역시나 우리들의 로열 로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 달빛조각사 한 번도 본적 없어요 일단 게임플레이를 고사하고 발열이 좀 심한 편입니다 예전에 한번 문제점으로 삼았던 테라엠에서도 발열이 심해서 어플이 자꾸 꺼지는 현상이 잦았는데 이번 달빛조각사도 발열을 잡지 못하고 자꾸만 게임이 꺼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뭐? 니네 기기가 구린거 아니냐고요? 라고 하기엔 콜오비티티 모바일은 주구장창에도 안 꺼지던걸요 직업 같은 경우엔 원작에 있던 히든 직업이 물론 존재하긴 합니다 기본적인 직업들은 전사마법사 궁수성기사와 같은 어느 게임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고 아무런 직업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 무직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20레벨 중반쯤에 특정 조건을 달성하기만 하면 조각사라는 히든 직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뭐 나름 전직하는 방법도 주인공의 루트와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나름 원작의 느낌을 살리고자 한 흔적이 엿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각사들이 좀 많더라구요 필드에 무슨 골렘 끌고 다니는 친구들은 다조각사아 보시면 됩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모바일 게임 플레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동작이 자동이고 사냥도 뭐 물약부터 스킬까지 등록만 해두고 자동 사냥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진행도 퀘스트를 주면 자동으로 따라가서 게임서 컨텐츠 좀 외우고 계속해서 npc가 주는 퀘스트 라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자동사냥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대작일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냥 다른 게임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묻어날 뿐이죠 말했다시피 막 게임이 어쩌고저쩌고를 하면서 막 방대한 오픈월드라고 막 홍보를 때렸잖아요 근데 뭐썩 나쁘진 않습니다 오픈월드가 뭡니까 방대한 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채집도 하고 사냥도 하고 npc들과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자유로운 활동을 한다는 관점에 한해서는 뭐 오픈월드가 맞긴 합니다만 아직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 오픈월드 느낌은 다양한 컨텐츠에 조금의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어느정도의 느낌을 살리긴 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rpg 게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퀘스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게임의 스토리이자 성장의 핵심이 되는 메인 퀘스트는 정말 별볼 일이 없어요 기본적인 컷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달빛조각 사인데 그냥 모든 퀘스트를 텍스트로 퉁치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별 특출날 것도 없이 그냥 npc가 시키는대로 따라가면 되고 넓은 오픈월드 게임인 만큼 이동할 일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넣은 순간이동 주문서는 퀘스트의 동선을 상당히 줄여주는 장치로 클릭질만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료 아이템이지만 상점에서 제한 없이 골드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딱 기능성 아이템으로서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근데 메인 퀘스트에 문제가 있다면 성장 속도와 전혀 맞지 않는 진행 방식입니다 약간 의도한 듯 보이기도 하는데 메인 퀘스트를 꾸준히 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레벨보다 적정 레벨이 못해도 3,4 정도는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당연하게도 본인의 레벨보다 높은 몬스터를 상대해야 하다보니 물약값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건 물론이고 이쯤 돌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몬스터들이 선공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하다가 죽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메꾸기 위해서 맵 곳곳에 존재하는 서브 퀘스트나 서브 반복 퀘스트를 통해서 일정 구역에서 노가다를 뛰며 계속해서 레벨업이나 스펙업을 해야죠 물론 이는 어느 게임이나 있는 퀘스트의 문턱이긴 하지만 의문점 인건 이걸 왜 레벨 제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스펙 제한을 걸어뒀 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좋게 말하면 자유도가 있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돈을 질러서 스펙을 빠르게 올린 사람들은 보다 빠르게 메인을 밀수 있는 구조인 과금만능인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후반에 설명하겠지만 스펙업도 운에 과하게 의존하는 시스템이라 이런 메인 퀘스트 진행방식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 의뢰 퀘스트는 어느 게임 에서나 볼수 있던 시스템이었고 원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히든 퀘스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어쩌다 npc들에게 말을 걸면 의뢰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수동으로 퀘스트를 읽고 클리어하는 퀘스트가 있는가 하면 자동으로 메인과 같이 클리어하는 방식도 있어 뭐 나름 원작의 느낌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요소였고 이를 클리어하게 되면 레어한 보상을 주거나 심어 숨겨진 스킬도 획득할 수 있어 나름 원작의 냄새 정도는 풍길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밖에도 미니맵이나 도감 시스템은 무늬만 가득한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오픈월드 게임에 맞춰서 맵마다 도감마다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영상 후반에 설명할 다양한 컨텐츠 들과 연계성과 편의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잘 편의 기능을 제공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나름 좋은 시스템이라면 좋은 시스템인 꾸밈 옷은 기존의 다른 게임들은 코스튬을 굳이 따로 구입해야 캐릭터의 개성을 살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아이템들을 그냥 외형 아이템으로 착용할 수 있어서 과금의 부담 없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는 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rpg 게임은 뭐니뭐니해도 육성을 통해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 맛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역시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데엔 강화만한 시스템이 없죠 갈빛조각사 역시 기본적으로 상의 장비나 강화를 통한 스펙업이 일반적 이었는데요 뭔가 문턱이 있는 까다로움이 있었습니다 강화의 재료가 되는 주문서는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다보면 획득 할수 있지만 그외 공간에서는 상점에서 가차로 구매하는 수 밖에 없으며 강화 확률도 높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10강화 이상을 진행해야 실패시 강화 수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에 강화 이전을 할수 있고 스펙을 보정할수 있는 맞춤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강화에 드는 주문서 비용과 강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아이템을 버리고 싶지 않거나 다양한 혜택을 보고 싶으면 돈을 퍼부어서 라도 10강화를 필수로 해야하게 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10강화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패시 강화수치 하락을 방지하는 아이템도 상점에 판매하고 있으니 강화로 뽕 뽑으려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죠 그밖에도 다양한 재료를 주는 분해는 여전히 존재하였고 아이템에 부가옵션을 붙일 수 있는 옵션석은 던전 등 다양한 루트로 구할 수 있으며 합성을 통해 상의 옵션석을 만들거나 옵션이 없는 아이템에도 옵션을 부여하고 기존의 옵션을 돈을 주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 메이플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충 어떤지 감이 오실 것 같네요 또한 각 부위별 아이템들을 희생시켜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영구적으로 올려주는 장비 특화 등 다양한 스펙업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크게 액티브 스킬이라고 할수 있는 전투 스킬과 패시브 스킬이라고 할수 있는 지속 스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투 스킬은 대부분 레벨이 아니라 메인 퀘스트로 특정 의뢰를 클리어 하게 되면 획득이 가능하고 지속 스킬은 몇몇 스킬을 제외하면 퀘스트나 히든 미션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들을 레벨업시키는 방식은 스킬 사용 빈도로 경험치 획득이 가능하지만 거의 미비한 수준이고 필드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다가 획득할 수 있는 스킬북을 모아 스킬을 레벨업시킬 수 있으며 한 스킬을 레벨9까지 올리게 되면 스킬을 다음 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스펙업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펙을 올리는 단순한 요소이자 기본이 되는 스탯은 힘 지능 민첩 지혜 체질 매력 6가지의 다양한 스탯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연하겠지만 캐릭터의 전직에 따라서 맞는 스탯에 투자를 해서 육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 때문에 레벨보다는 직업의 스탯을 일정 이상 충족시켜야 장착이 가능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조금 뻔하지도 않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매력은 필드에 존재하는 펫들을 길들이고 소환할 수 있는 수치로 매력을 올려서 좀더 강력한 펫을 획득하는데 전념할 수도 있으며 마법사지만 힘을 찍어서 우리들의 힘법사 간달프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마법 공격력보다 물리 공격력이 더 높은 지팡이들이 있더라구요 뭐 나름... 원작 재현이라고 해야하나 이걸 원작 원작에서는 자유도가 무시무시하게 높다고 표현을 한 만큼 나름 게임에서도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번째로 펫 시스템은 게임 내에 존재하는 스탯인 매력 수치에 따라 필드에 있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포획하여 자신의 펫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환할 수 있는 숫자는 제한이 있지만 매력도에 따라 상위 필드에 있는 강력한 몬스터들도 포획하여 자신의 펫으로 삼을 수 있고 펫마다도 각각 고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펫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획을 하는 방법은 아이템을 쓰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방식이지만요. 패시긴 한데 조금 다른 버디는 과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지만 무제한이 없고 기간제라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물론 버프나 이런건 없고 아이템 주워주는게 전부지만요 이런 rpg 게임에서 핵심 아이템을 획득하게 해주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던전 및 레이드 시스템은 너무나도 실망감만 가득하였습니다 요일던전 이건 뭐 보상도 별론데 던전은 그냥 만들다만 수준으로 아이템을 주기 위해 억지로 만든 느낌이 들만큼 아무런 성의가 느껴지지 않으며 나름 좀 던전같이 만든 혼돈의 입구는 상식적으로 던전이라 하면 잡몹들을 제거하면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최종보스를 공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원작에서도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뭐 그냥 잡몹은 무시해도 되고 미로마냥 보스가 나올때까지 맵을 빙빙 돌아다니면 됩니다 이게 어느정도 적응이 되면 나중에 그냥 보스가 있을만한 곳에 미니맵 찍고 어택당해서 보스를 잡고 끝나는 방식이라 진짜 빠르게 끝나면 1분도 안돼서 끝나는 성의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르칸탑은 아직 업데이트도 안돼서 미르칸탑과 관련된 퀘스트와 튜토리얼이 있는데 정작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준비중이라고 띄워놓던가 레이드는 아침 9시부터 00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5분전에 미리 입장하여 보스가 등장하게 되면 다같이 잡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공략이란게 딱히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패턴보고 피하고 어쩌다 자신이 타겟팅이 되면 열심히 뛰어다니면 되는 아주 단순한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좀 많이 짜요 원작에서도 이런진 모르겠는데 나름 레이드보스의 딜량 1위까지 해보고 주는 상자를 까봤는데 그냥 필드에서 드랍하는 상자 까는 것보다 보상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던전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즐겨야할 이유도 동기도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콘텐츠들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좀 시급한 편입니다 pvp 같은 경우는 크게 필드 투기장 결투장 3가지가 있는데요 필드 pvp는 간단하게 필드에서 pvp 기능을 켜서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는 방식인데 이 기능을 켠 사람들끼리만 전투가 가능하고 pvp를 켰을 시엔 경험치와 드롭률을 올려주는 버프가 있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냥을 하거나 서로 암묵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다 죽여버리는 미친 슬레이어들을 만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한번 켜면 2시간 동안 끌 수도 없어서 스펙 차이에서 발리면 도망가야 하거든요 투기장과 결투장은 특정 시간에만 플레이할 수 있으며 수십 명이 벌이는 데스매치와 1대1의 전투로 일반적인 다른 pvp들과는 다를 게 없는 양상이지만 밸런스나 전투력 스케일링이 개판이라 저는 50레벨인데 투기장 1위의 레벨은 70레벨이고 애초에 컨트롤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 전투구조다보니 그냥 레벨과 아이템 스펙발이 전부인 pvp였습니다 물론 이 재화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쏠쏠하긴 한데 아무리 배탈하지만 밸런스가 너무나도 엉망이라 스펙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변수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스펙만겜의 pvp는 너무나도 아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길드 시스템은 그냥 평범하고 낚시는 요리에 사용되며 다양한 효과가 있는 물고기들을 채집할 수 있지만 풀 오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래소 시스템은 검은 사막처럼 일대일 거래가 없고 상하한가가 정해져 있는 방식이며 달빛 조각사라는 이름답게 하우징과 조각 다양한 아이템의 제작이 가능한데 하우징은 뭐 여러가지 가구를 배치해서 별다른 능력치를 얻는다기보단 자기 만족식으로 꾸미는 느낌이 강하며 제작으로 얻을 수 있는 조각상은 배치시 세트효과에 따라 부가 버프를 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모든 직업이 조각가가 아니다보니 원작을 안 읽어본 저로서는 이게 뭐하는건지도 모를 만큼 너무나도 비중도 없고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아니 나름 원작 이름이 달빛조각사인데 꼴랑 하우징에 버프주는 동상으로 끝이라니 이거 너무 초라한거 아니요 요리와 포만감 시스템은 사냥이나 채집, 낚시를 통해 획득한 재료들로 조합이 가능하며 기본 요리들을 제외한 숨겨진 요리들은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히든으로 발견되는 시기여서 원작의 세밀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부분들은 어떻게든 티를 내고자 노력하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금 이야기 안해볼 수가 없죠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은 역시 리니지를 탄생시킨 사단이 만든 게임이구나 싶을정도로 과금존만 게임입니다 뭐 과금의 가차는 없을거라고요네뭐 어느 게임처럼 선택지 50개 넣어두고 상위 아이템 뽑힐 확률이 0.1% 이런식의 가차는 없긴 합니다만 결국 다 말장난입니다 기본적인 패키지로 판매하는 도르크의 선물과 초급 수련자 패키지는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거의 필수적인 과금으로 이 패키지를 구매하면 무려 플러스 7 강화가 된 아이템을 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루트로 아이템과 강화 주문서를 획득하고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성장을 해왔지만 단한 번의 과금으로 현재까지 바득바득 스펙업을 해온 것보다 과금 한번에 스펙이 훨씬 좋아지는 걸 보고 아마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카드 게임을 부정당한 유희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나 싶을 만큼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아이템의 스펙업을 부정당하였습니다 심지어 55,000원의 패키지를 구매하면 영웅등급의 무기를 바로 줘서 돈을 질러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아무리 캐릭터당 한 번이라고 하지만 거의 반필수적인 과금체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7강만 해도 이거 돈이 상당히 깨지거든요 근데 그걸 돈만 지르면 준다니 야크 그리고 이것도 한정을 두긴 했지만 경험치 골드 드롭률을 14일동안 올려주는 마치 검은사막의 밸류 패키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버프물약인 빛나는 여신의 축복을 포함한 여러가지 버프물약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성장속도나 재활 획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진짜 어이없는 점은 보통 게임의 과금 같으면 어느정도 캐시에 어느정도 인게임 재화를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미친 게임은 골드마저 가차로 팔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보고 두눈을 의심했는데 상자를 까면 만골에서 30만 골드까지 랜덤으로 줘요 아 거의 입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이게 가차가 아니면 뭡니까 그냥 유시...그런건가? 유희... 으른들의 놀이? 그리고 뭐 가차가 없다고 했죠 필드에서 몬스터들을 사냥하다보면 고블린의 보물상자라는게 드랍되는데 이를 열기위해선 열쇠가 필요합니다 보통 필드에서는 동열쇠만 드랍되지만 더 상위보상을 주는 은열세와 금열세는 과금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상자에서 뭐가 뜨냐고요 각종 물약 강화 주문서부터 영웅 등급의 아이템까지 드랍이 되든 그냥 가차식 랜덤 아이템 뽑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구매할 수 제한도 없어 시작부터 몇십 몇백을 지르고 시작한다 운이 좋으면 님들은 초반에 구경도 못하는 영웅 등급의 아이템들을 세트로 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 주문서도 과금으로 팔긴 하는데 이걸 또 골드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골드로 구매하는 건 상자로 팔고 여기서 무기가 나올지 방어구 주문서가 나올지 모르는 2분의1 가차 뽑기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무기 강화 주문서가 필요한데 세개 사서 다 방어구 주문서가 나올 확률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위 주문서인 축복받은 강화 주문서는 강화 성공할 시 플러스 1강에서 플러스 3강화를 랜덤으로 올려주는 강화 성공시 상승 수치마저 랜덤 가차로 처벌처벌을 처발 해놨습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랜덤 상자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 보면 대체 어딜 봐서 이 게임에 가차가 없는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아 랜덤뽑기만 없으면 가차가 아니라는 건가 그렇게 1차원적인 단어가 아니지 않나 이젠 심지어 패도싹다 기간제라 계속 사야해 그냥 앞서 설명한 레벨이 맞지 않는 이상한 메인 캐스트와 10강 이상을 강요하는 강화만 살펴봐도 그냥 과금만 하면 게임 지능이 술술 풀리는 전형적인 과금만능주의 페이투윈의 게임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 맞게 달빛조각 살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만큼 조각사에 큰 포커싱을 둘수 없었던 점 이해합니다 그런데 히든 몇 개랑 음식 몇개 쑤셔박았다고 이게 왜 달빛조각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승시켜놓은 기대감에 반해 게임은 흔히 말하는 양산형에 원작의 느낌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긴 했으나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달빛조각사라는 이름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건데 얼추 봐선 메이플스토리2 모바일이라고 해도 믿겠어 진짜 원작을 무기로 삼을 셈이었으면 아이 히든 직업으로 요리사나 대장장이 같은 직업도 더 히든 직업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게 숨어있다던지 해야지 원작의 광범위한 자유도는 대중성도 적고 흥행도 적을 것 같고 구현하기도 벅차 보여서 원작의 구현에 있어 타협에 타협에 타협을 거치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니게 된 평범한 rpg라는 커피에 달빛 조각사라는 설탕 한 스푼 넣은 격밖에 안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솔직히 게임 자체는 자동사냥이야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고 이런저런 방식들도 그냥 평범했는데 과금은 진짜 좀 아니라 이거죠 아 그리고 제가 안봤다고 했는데 이거 영상 만들면서 달조 웹툰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서 쭉 보니까 왜 사람들이 평점 1.8점을 줄 정도로 실망했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게임 재밌게 읽었던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서 기대했는데 아쉽다고요 으이그 또속냐 막내야